은 세리오 큐티클 리무버입니다. 큐티클 리무버 향은 무슨 향인지 실제로 한번 맡아볼까요? 실제로 한번 맡아보니 비누향 같은 포근한 냄새가 나는데 약간 코튼 향 같은 게 나는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저작은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입니다.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과 건강에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. 메인 성분으로는 마트리카리아, 수레국화꽃, 고리차병풀추출물자연물의 제품입니다. 피부 재생, 진정, 보습 등 큐티클 제거와 동시에 영양 공급이 가능한 제품이에요. 무엇보다 저자극 테스트를 통과한 안전한 큐티클 리무버 입니다. 미끌림이 심한 리무버는 니퍼 케어가 들어갈 때 니퍼 앞쪽이 미끌미끌해 시술시 불편하다고 하는데요. 이 제품은 너무 묽은 제형이 아니라 흐르지 않고 미끌거림도 적어서 시술시 편하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소개한 제품은 세리오 뷰티 큐티클 리무버입니다. 환절기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보습! 두 번째 제품은 세리오 퍼퓸 오일과 마유 오일입니다. 바닐라 머스크 오디플로럴 여성스러움과 시크함이 은은하게 묻어나는 향 가볍고 부드러운 향이며 호불호가 없는 제품입니다. 세리오 퍼퓸 오일은 마카다미아시오일, 호호바시오일 마인오일 이 세가지 오일을 포함한 식물성 100% 오일입니다. 과도한 소고프 자극적인 큐티클 연화제, 잦은 젤레 시술 등으로 손톱 손상이 심해지고 얇게 찢어지는 분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. 나무의 열매가 예쁘게 열리려면 튼튼한 뿌리가 필요하고 촉촉한 수분 공급이 필요하죠. 그렇듯이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예쁨이 다가 아닌 건강한 손톱을 이루고 있어야 젤리를 오래 예쁘게 유지할 수가 있답니다. 세리오 오일 중 솔루션 마유는 식물성 오일과 동물성 오일의 장점을 결합한 오일로서 피부 진정, 보습, 재생에 탁월하며 문제성 손톱, 하고드는 손발톱, 물어뜯는 손톱에 유수분을 공급해주고 손톱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. 피부결 개선, 주름 방지에도 효과적이며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세리오 리무버와 커피 오일 마유 오일이었습니다. 다음번에는 더 신박한 제품으로 들고 올게요. 감사합니다.